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상품설명서에 통지의무가 적시되었다면 계약 전부터 오토바이 계속적 운전시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 0 2 4단5056380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나, 계약 후 알려 의무 위반 여부 망인은 이 사건 보험 기간 중 2017년 3월 30일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이륜 자동차를 등록하였고 2017년 5월경에는 책임보험도 가입하였으며 2017년 6월 13일부터 2017년 9월 22일까지 집회나 이륜 자동차 운전 중 법규 위반으로 단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이룬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상법 제652조 제1항 및이 사건 보험약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의 계약 전 고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모집인 K에게 망인이 이륜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주장의 범위적인 당부를 떠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라, 원고들의 이륜 자동차에 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이륜 자동차 운전 사실을 피고에게 알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과 이륜 자동차에 관한 책임보험은 벨기에 보험으로서 위두 보험의 보험회사가 모두 피고라 하여 피고가 망인이 이 사건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망인이 피고에게 책임 보험을 가입한 사실만으로 원고 측이 알리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수 없습니다. 마 원고들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륜자동차의 계속적인 사용에 관한 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명피고의 설명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A가 이륜 자동차의 계속적인 사용에 관한 알리 의무 등이 포함된 상품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험 약관과 설명서를 교부 받았다는 취지로 서명까지 하였으므로 이로써 이부분의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은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원고들의 인과관계 부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차로에 쓰러진 후 불과 3분여 만에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에 역과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륜 자동차 운전 사실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이륜 자동차 운전 사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원고들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이는 위약관 제17조 제2455항이 명시하고 있듯이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